직관을 실행한 능력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 선택이 분명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점점 계속해서 개선된 선택을 하게 돼요 음. 수익적인 부분은 제가 1년 전에 비해서 30배 이상 30배 이상 늘었고요 첫 단계 즉 음. 1단계 뭐냐면 너무도 많은 온라인에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수익화 영상들 수익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드셋 출판사 대표이자 현재 이제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목수다 라는 베스트셀러 외 6권의 책총 7권의 책을 출판한 작가 권민창입니다 이제 1년 정도쯤 된것 같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신 것 같아요 <웃음> 직업군이었는데 사실 마케팅 활동하고는 좀 거리가 멀잖아요 맞아요. 마케터로서의 음. 역할하고는 근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인스타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출판사 대표님으로서 전체적으로 기획력이라든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좀 마케터로서의 역량을 좀 강화시켜 보셨는지도 좀 음. 음.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음. 마케터로서의 역량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직관을 실행하 능력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아이디어를 받긴 하는데 이거를 실행하는 걸잘 음. 못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실행을 하기 위해서 저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만든 컨텐츠로 인해서 판매량이 급상승했어요. 음, 음. 그럼 이거는 이제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면은 나만의 확신이 생기거든요. 네. 어, 내가 만든 컨텐츠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음. 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회사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 확신을 갖고 나왔거든요. 어, 음. 그렇기 때문에 잘될수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그래서 뭔가 마케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그 직관을 실행하고, 실행하 거기서 거. 검증하는 네. 능력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네. 직관도 중요하고, 직관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실천, 실행이 중요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금 또 다른 직관으로 네. 바라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된 거겠네요. 네. 아, 그렇게 그렇군요. 이제 선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그 선택이 분명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점점. 계속해서 개선된 선택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은 인생은 당연히 놀랍게 달라질 수 없겠다. 저도 이제 유튜버이기도 하지만 또 비즈니스 코치이자 강사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네. 1대1 코칭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강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사실은 보면은 첫 단계, 즉 음. 1단계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도 많은 온라인에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네. 수익화 영상들, 수익화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에서 뭘 하라고 해요, 어떤 컨텐츠를 네. 그러면 그거를 무턱대고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를 많이 겪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네. 조금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음... 부분이라든지 그러니까 10단계까지 있었을 네. 때 1단계에 있다 음...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조금 조언을 음. 해 주실 수 있는지 저는 우선적으로 돈을 네. 써봐라 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써봐라? 네, 어떤 네. 강의가 좋고 뭐 어떤 이거는 뭐 100만원인데 이거는 뭐 10만원인데 어떤 걸 들어야 될까요? 그러기 전에 일단 돈을 써봐야 된다는 라 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저도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은 강의들을 들었고 지금까지 제가 책산 것만 해도 한 2천만원 이상 샀을 거예요 <저는> 쓰네요. 그중에서 네. 강의를 듣고 돈을 쓰고 책을 샀을 때 어쨌든 이 비용 중에서 분명히 실망한 책도 많을 거고 강의를 실패한 강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그 과정이 결국 저를 단단하게 성장시켰다라고 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조금 무책임한 말을 이쓰고 있지만 내가 강의를 돈을 주고 들어왔을 때랑 무료 강의를 들었을 때랑 내가 그 강의나 책을 봤을 때 마음가짐 이 달라져요 네. 도서관에서 그냥 책을 빌리면 내 돈은 안쓴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네. 반납시기 막 지나가지고 막안 네, 네. 어, 봤을 수도 있는데, 네, 만약 에 내가 이거 내 돈을 써, 쓰면은 그래도 15,000원, 000, 20, 20,000원 쓰니까 아까워서라도 잃게 되거든요. 강도 의 네.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그 퀄리티가 아니다 해도 음. 내가 만약 에 거기에 돈을 쓰면은 그돈쓴 만큼의 내 마음가짐이 생겨요. 네, 네. 그래서 유튜브로도 배우는 것도 되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돈 뭐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10만 원이라도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그 사람 성공한 사람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의 네, 네, 강의를 네. 듣고, 이제 일단은 실행을 해봐라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네. 강의를 들었는데도 내가 어떻게 실행할지 잘 모르겠다 하면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들 뭐 해서 스마트 스토어라고 얘기한다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최소 3명 이상 네네. 네, 네, 오프라인 이상.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관련 책 최소 5권 이상을 먼저 읽어봐라 라는 말씀을 좀드리고 네, 네, 싶어요. 네네. 네. 네. 결국 같은 얘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 그렇죠. 방법은 다르더라도 본질은 똑같단 음, 말이에요. 음. 이걸 보고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이제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처럼. 네. 강의 하나만 들어도, 책세권 강의 하나만 들어도 그 분야 이 저는 상위 10%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아마 엄청 네. 공감하실 네. 것 네. 같아요, 선생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떤 분야든 책세권만 읽어도 상위 10%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면 은 내가 지금 초중급자가 되었을 때 네. 요즘은 초보자가 초보자를 가르키는 시대가 된것 같아요. 네, 네. 한 3단계만 돼도 4단계만 돼도 1, 2, 3단계의 사람들을 네. 또 알려줄 수 있는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쉽게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오늘 권민창 대표님이 말씀 주신 내용이 너무도 좀 공감이 가는 네, 것 같아요. 네. 검이 대표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비즈니스 콘텐츠 관련된 내용들이 네. 같이 이제 소개가 는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블로그로 돈을 번다든지, 음. 그러니까 SNS 관련된 건데, 여기에는 사실은 이제 인스타그램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네. 저는 사실은 인스타그램에 대한 수익하는 되게 많이 긍정적으로 보지는 못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 몇 개월 안에 생각이 음. 완전 바뀐 거예요. 네네. 인스타그램의 콘텐츠로 비즈니스 하기가 지금 이 시기에 어떤지와, 네네. 그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할때 그게 네. 뭐 브랜딩이 됐건 일반인들이 그냥 수익화를 할때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그 플랫폼을 딱 정했을 때 일반인들이 진짜 영단계 1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정했을 때인스타로 어떻게 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유용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인스타로 수익화를 못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해서라고 생각해요. 음. 이게 좀 핵심 본질인 것 네, 같은데. 네, 네,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지를 고려하지 않고, 음, 음. 막상 시작해보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어, 육아 관련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애기 사진이라던가, 육아에 대한 팁, 아니면 육아 용품들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육아라는 네. 카테고리 안에서. 네, 네. 근데, 자기 사진 올리고, 음, 음. 갑자기 뭐, 나들이 간 사진 올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소비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다는 네, 네. 거예요. 네, 소비자들이 맞아요. 좋아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은 전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책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브랜딩 계정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출판사 책을 소개하는 근데 예전에 제가 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뭐 몸도 그때 체중은 5%였고, 음, 좋아하고 하니까 음, 음, 사람들이 음, 좋아할 거라고 음. 착각한 거죠. 네, 네. 팔로워가 하루 만에 200명 얻겠다. <웃음> 200명에게 네, 다 나가버렸구나. 네. 아, 하루 네, 만에. 네. 네. 제가 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카페 소개, 카페 추천 컨텐츠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내가 카페를 간거 그냥 뭐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카페가 왜 좋은지 음. 이 카페 아메리카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표본이 넓, 넓으면 넓을수록 좋아요 아, 사람들이 네. 좋아할 네.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핵심이고 미리 캔버스나 캔바라는 어플 같은 것들로 콘텐츠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은 부차적인 것 같고 본질은 음. 네. 결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해라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지 말고 처음에는 물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서 잘 되면 좋겠지만 처음에 이걸 진짜 수익화시키고싶다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를 고민해라 네. 그리고 그걸 컨텐츠로 만들어라 라는 얘기이 네, 되고 네. 싶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는 유일하게 그냥 저의 삶을 공유하는 거였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지금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컨텐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인스타에 예를 들어 저를 기준으로 볼게요 네. 그럼 예전에는 하고 싶은 이야기들 뭐 혹은 뭐 아까 말씀 주셨던 네. 뭐 나의 사진 함께하는 사진 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자유분방하게 그냥 삶을 오픈한 거였거든요 네. 유일하게 네. 근데 조금 그렇게 나만의 공간을 만든 건데 네. 어쨌든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 이런 경우에서 이제 생각이 바뀐 거야아나 네. 인스타로 수익하고 화 싶어 음. 이럴 때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어야 음. 되겠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을 하는 게내팔로우가 지금 천명 정도 모여 있으니까 새로 하는 것보다 그냥 이 계정에서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라 생각하는데 이미 그 알고리즘 자체가 그 개인 계정에 개인 계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이 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죠 뭐 음식 먹스타그램 뭐 인스타 팔로우만 오천 0짜리인데 이걸 사가지고 팔로우만 네, 네, 오천 네, 니까도달도잘돼요 네, 네. 월거리 음, 뭐 음. 좋아 2,000씩 올라가 근데 여기에 책 공부를 하면 은 좋아요가 거의 한 20분의 1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네.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 아니라 최악의 시작인 거예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항상 고민해야 될 거는 팔로우 숫자나 뭐 유튜브 구독자 숫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잡고 그 컨셉에 컨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을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그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정의 성향과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브도 마찬가지지만 인스타도 알고리즘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 사실 거기 갑자기 어떤 주제를 바꾸는 것도 문제가 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익 하나 주제니까. 아, 네. 그럼 아예 그냥 계정을 새로. 네. 그럼 계정을 새로 한다는 거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계정을 추가해서 새로 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네. 음. 드루셨죠? 그냥 계정을 추가해서 새롭게 만드셔도 됩니다. 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전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인스타 네. 계정 그 추가로 열몇개 만들 수 있거든요. 보시면 은 음. 로그인할 때 추가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걸로 만드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네. 하루에 막두개 이상 만들면은. 어뷰징으로 인식해서 계정이 한 번씩 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좀 주의 깊게 최소한 네, 네, 뭐 네. 일주일 이상 텀을 둬서 만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계정을 먼저 하나 만드시고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만들고 아무거나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좀 이따 그 얘기도 한번 해볼 네, 네. 것 같은데 네. 네. 인스타그램으로 비즈니스를 할때 그게 네. 뭐 브랜딩이 됐건 일반인들이 그냥 수익화를 할때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그 플랫폼을 딱 정했을 때 일반인들이 진짜 0단계, 1단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플랫폼을 정했을 때 인스타로 어떻게 좀 수익을 만들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네. 유용할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선택이 분명히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네 점점 계속해서 개선된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왜 전략 전술이라는 키워드가 생각이 나냐면 네. 초보자들의 고민들 이야기 드렸잖아요. 입문자 네. 초보자 분들의 음. 고민들 보면 전략은 사실은 전술 펼치기 위한 어떤 큰 그림이고 맞아요. 그 그림 속에서 전술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성취해 가야 하는데 네. 대부분 보면은 이 전략 없이 전술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돈을 벌고 싶어 음. 수익을 만들고 싶어 근데 갑자기 유튜브, 블로그 음, 뭐이 이야기 하니까 음. 방향성 네. 이런 것들 없이. 속도만 먼저 확 내버리는거죠 네. 내가 가야될 방향은 A방향인데 음. 갑자기 F방향으로 가버리는거지 음. 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런 분들에게 음,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전술을 펼쳐가야 할지도 네. 좀 말씀을 주시면 정말 많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거든요 전략과 전술을 해석하는 건뭐 사람들마다 다르겠는데 네, 그렇죠. 네. 저는 전술은 좀 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전략은 기획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기획 없는 실행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네. 좀 많이 합니다 물론 일단 해보세요 라는 게 있지만 그 일단 해보세요 라는 거의 이면에는 내가 어느 정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일단 해보세요 음, 음. 가로가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하십니요 네. 그래서 내가 전략이 없이 그냥 전술적으로 그냥 행동을 일단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대표님의 의견과 되게 동의를 합니다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걸 진짜 시작하는 게 맞나? 맞아요. 라는 질문 음. 그리고 이걸 시작했을 때 내가 세달 만에 뭐백일 만에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것인가 스스로 음. 적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적어보면 시각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게 전략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적어보고 제세 번째 책인 좋은 질문이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처럼 좋은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보는 거예요 네 좋은 질문 세달 만에 음. 내가 전략을 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있을까 음, 음, 음. 그럼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스마트 네. 스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럼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방법들에 대한 걸 내가 스스로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SNS 채널 할 건데 그냥, 다 인스타가 좋다고 하니까, 인스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인스타의 장점과 단점을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유튜브의 장점과 단점 적어보고, 그럼 스스로가 정립이 돼요. 네. 전략이 생겨지는 거예요. 네, 네, 그럼 나는 예를 들면, 초반에는, 어, 노출이 중요하니까, 일단 인스타로 이렇게 끌어보고, 나중에 이 사람들을 오픈 카톡방으로 유입시켜가지고, 음, 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겠다. 어 라는 네. 전략이 세워지면은, 음. 그때부터 전술이 실행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해보고, 해보고, 그냥, 뭐, 어, 해보면 안 돼, 안 돼. 이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어 좋은 질문들을 해봐라. 네, 왜 네. 이걸 해야 되는지, 이걸 했을 때 내가 어떤 성과가 나는지, 내 시간 대비 노력 대비 어떻게 이게 아웃풋이 날 것인가에 네, 대한 네. 것들 네. 질문 수술한테 해보고 모르겠으면 물어봐라. 그 음. 그리고 시작해라, 빨리 네. 최대한 전술을 네. 빨리 펼쳐라.라는 네. 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술은 빨리 실행을 하고, 네. 전략은 그래도 신중하지만, 어떤 네. 신중함이 지속되는 것도 아, 절대,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놓는 게더좋은데 아, 그렇죠. 음. 전술을 성공적으로 펼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전략이다.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그 대표님 1년 전의 모습 그 지금의 모습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 분들에게또 지금의 모습과 또 1년 후의 모습에 있어서 좀 간단하게라도 조금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음. 메시지가 있다면 네. 이야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1년 전의제 모습보다 지금 삶이 아마 팍팍하고 힘드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80만원도 못 벌고 음. 수익을 봤는데 제가 한때 진짜 못 벌었을 때 50만원 벌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바퀴벌레에 나오는 쾌쾌한 반지 안에 살았고 네. 그 반지 안에 있으면 은그창 밖으로 사람들 다리가 보여요 아네 그쵸 다리가 보여요 네. 너무 맞아요. 부끄럽고 맞아요. 그래서 음. 문을 닫아 놓고 항상 생활했었고 오후 2시나 3시나 빛이 안 들어와가지고 아그러구나 항상 네. 곰팡이가 피는 그런 방에 살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대 안에 있을 때는 밑에까지 예를 들면 영원이라는 돈을 한 푼도 못 번다는 그거 어떻게 보면 그런 건 없잖아요 왜냐면 음. 최소 월급이 250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음음. 근데 반대로 내가 위로 갈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뭔가를 시도했을 때 사연 났을 때는 밑으로도 어떻게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음. 반대로 생각하면은 위로도 네네네.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 갖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덕분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좀 잡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저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고 있고 음. 음. 영상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네. 술 담배 안 하고 있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네. 아, 이렇게 계속 살고 있거든요 늘책 읽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동기부여를 드리고 싶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들이 무의미하고 뭔가 성과가 안 나와서 지치고 힘들고 좌절할 수도 있는데 음. 그 인계점을 한번 넘는 순간 삶은 놀랍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그 인계점이 안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음. 인계점이라고 얘기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끓는 점 음. 물이 100도씨에 불쌍한 네. 그렇죠. 그 순간 그래서 지금 99도다 그래서 1도만 더 1도만 더좀더 더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장담합니다 너무 좋은 아, 말씀을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진짜 네. 그리고 책 읽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인드셋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 중에서 너무도 좋은 책들이 많더라고요 네네. 우선 책 추천드릴 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음. 우선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이 비즈니스 스테로이드라는 책이 있는데 네네. 자신 있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필요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확신하는데 여기서 책에 나온 기본적인 마케팅 뭐 그냥 실전 용어들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에서 팬덤을 모으고 네. 물건을 팔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책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용서예요, 완전한 실용서고 음, 음, 음. 단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책이라서 이걸 갖고 왔고요. 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일즈 퍼널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내내 내 상품 나를 어떻게 인지시키고 이 사람들 어떻게 구매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 책에 다 네, 담겨 있어요. 네, 네. 어떻게 팬덤을 모으고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 책을 정말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네, 네. 시청자 분들에게 네. 동기를 부여될 수 있는 네, 것도 좋고요. 네, 네, 좋은 네. 메시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프랑스 소설가 마르쉐 프루스트의 명언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데요. 이 진정한 탐험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야를 갖는 데 있다라는 음.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과거의 저리 도루키 보면 항상 음. 불평불만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 음. 내가 여기만 아니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뭐만 했더라면, 우리 집이 잘 살았더라면, 의미 없는 가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땅을 새롭게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관점을 바꾸고 질문을 바꾸니까 삶이 좀 놀랍게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수 있는 건 뭘까?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수업,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 순간 삶이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새로운 땅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내 조건에서, 환경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찾고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모르는 새 100도씨가 돼서 음. 누구보다 뜨겁게 네, 되실 네. 겁니다 네, 아, 화이팅 하십시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정말로